비도 되게 많은 것들을 표에다 넣어놓잖아. 삼각비에 특수각을 제외한 나머지 삼각비들은 특수각에서 2분의 1, 1뭐 이런 값들을 제외하고는 다 무리수지. 네. 그래서 그걸 표에다 넣어놓잖아. 삼각비 표도 무리수의 값들이야. 그럼 이것도 상용로그도 어떤 그 값에 대응하는 수를 다 표로 만들어 놓는단 말이야. 상용로그 표야. 자 미치 십일 로그인데 여기서 또뭐할 거냐 미치 십일 로그는 밑을 생략하였습니다. 자 밑을 생략하였어요, 오케이. 그럼 어떤 재밌는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어떤 양의 실수 n 얘가 양의 실수야 얘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 N, uh -huh. a 플러스 a 곱하기 10의 n제곱골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때 a는 1보다 크거나 같고 뭐, 10보다 작은 수의 형태로 표현하고 n은 정수 형태로 표현해주면 그럼 재밌는 값이 나온다는데 그럼 써볼게요. n이잖아. 네. 밑이 10인 로그를 취해볼게. 그럼 로그 10에 n 이런식으로 쓰여겠죠 네. 밑에 써봅시다. 로그 10에 n인데 10은 쓸 필요가 없으니까 로그 n은. 로그 a 진수의 곱하기는 로그의 더하기지. 네. 이 n 앞으로 나가면 되지. 네. 그러니까 n 로그 10인데, 로그 10이 얼마기 때문에 음. 1이잖아요 n 플러스 로그 a 꼴로 쓸수 있겠지 여기도 로그, A를, 로그 10을 취해주면, 이쪽에도 로그 10을 취하면 0 로그 a 1 이렇게 되겠네 괜찮아? 네. 그러니까 너무 간단한 얘기야 어떤 상용그값은 분명히 정수와 0과 1사이에수 소수 부분의 결합으로 만들어져 있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자 314는 3.14 곱하기 10의 제곱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면 로그 314는 이 녀석에 의해 N 2 플러스 로그 3.14라는 값으로 나올 거야. 오케이? 네. 이 값은 0과 1사일 수2얼마라는 값이 나오는 거지. 즉 여기 말하는 이 2가 여기 있는 n이야. 즉 상용로그 값의 의미 중에 정수 부분이 의미하는 것이 있다. 정수 부분 n이 의미하는 것은 n이 0 이상이면 n이 2야. 10을 두번 곱했고, 앞에 한 자리가 있으니까, n 플러스 1 자리 수야. 정수 부분이. 이게 돼? 여기까지. 그럼 n이 0보다 작으면, 자, 예를 들어, 0.0314는 3.14 곱하기 1 0의 하나, 둘, 마이너스 2제곱이야. 로그 0.0314 는 N값이 마이너스 2 로그 3.14 되겠지. 정수 네. 부분이 음수야. 그랬더니 소수점 아래 두번째에서 처음으로 나잖아. 음수야. 그랬더니 마이너스 N번째에서 소수점 아래에 처음으로 0 아닌 수가 나온다는 거지. 됐습니까? 자 그리고 뒤에 붙어있는 이 녀석이 모여서 소수 부분이지 소수 부분이 보면 뭘 나타낼까? 어쨌든 여기 올라오는 수는 이 숫자의 원래 숫자의 숫자 배열만 나타낸다. 이게 어려운 업그레이드 상식이고 업그레이드 내용이고요. 기본적으로는 밑을 생략하여 쓴다 까지예요. 자 일단은 14번을 먼저 볼게. 그 학원에 오실 때 여기 주스 있는데 주스를 좀 따라가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겨울이라 너희가 추워해서 히터를 좀 많이 틀어놓거든요. 학원 되게 건조해. 그래서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있지만 되게 건조하거든. 너희가 감기에 오히려 더 취약해져. 그래서 목을 좀 축이라고 은 거야. 알겠지? 네. 오늘 이 교실은 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 교실 오늘 좀 처음 써요. 되게 외워요. 213번. 뭐라고 돼 있냐면, 야, 로그 2가 얼마야? 0.3010이야. 이게 상용 로그 값이야. 로그 2. 2의 상용 로그. 값. 로그 3은 얼만데? 0.077. 자, 자, 이렇게 줬는데 뭘 구하라고 했냐면, 로그 5 더하기, 로그 70. 자, 로그 7이딱 봤더니 2하고 3으로 분리 가능해. 2의세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네. 근데 5는 떠오르는 게 없어. 하지만, 10이기 때문에 10도 쓴다라고 생각해. 그럼 로그 5는 뭘로 나타낼 수 있냐 로그 10 마이너스 로그 2 괜찮아? 아네 더하기 얘는 뭐야? 8 곱하기 9니까 로그 8 3 로그 2 더하기 2 로그 3 3 가능하지? 네. 괜찮아? 로그 10이 얼마야? 1 마이너스 0.3010 더하기 얘는 3 곱하기 0.3010 더하기 2 곱하기 0.477 계산하시면 되겠죠? 넘어가라고? 근데 이거 사실 이게 얼마야 로그? 360의 값을 구하세요 이 얘기잖아. 로그 360이란 계산을 해볼게. 얘는 0.699 더하기 0.903 더하기 0.9542 얘랑 얘랑 더하면 2, 0, 6, 1탁 되고 플러스 0.9542 이렇게 되지. a이고 얘는 로그 a구나. 얘가 로그 3.62 이 값이구나라는 걸 예측하는 거지. 새는 졸지 않기요. 이래서또 힘이 쭉 빠져 영원이영원히 나가는 게 보여. 그럼 이상용 로그 문제 중에 이제 문장제 문제들이 나오거든. 그냥 문장때문에 270입니다. 217 블라블라 졸균중식 형태라고 했죠? 쭉데 중간에 문자가 식하다 로그 B는 11.8 플러스 1.5 M인데 문제에서 규모가 5인 지진이야 규모가 5인 지진은 이 M이 5인 지진은 맞지? 네 이거 5라고 쓸게요 그럼 규모가 몇인 지진에 4인 지진에 이렇게 되지 몇 배냐 야, 14가 7의 몇 배야 두배니까 나누기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이거 나누기 이거잖아 진수의 나누셈이니까 빼야지 빼주면 좌변 뭐로 나와 로그 2 4분의 2 5는 없어지고 7.5에서 6을 빼니까 2.5 1.5지? 1.5 됐어요? 그러면 우리 지금 이 값은 얼마야 하는 거거든 위치 10이잖아 돌렸으면 10의 1.5제곱 즉 10의 2분의 3제곱 즉 루트 10의 제곱 오케이? 1 0세서3 9 얼마야? 노트1즉 10노트 16번, 16번도 있구나 여기 지금 16번을 볼게요 이건 문제 또 어떻게 해야 하나 222번 19%씩 감소한다 원래 19% 감소라는 것은 몇 퍼센트가 되는 거야? 81%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원래 빛의 밝기가 A라고 했을 때한번 통과하면 0.81을 곱할 거고 두번 통과하면 0.81에 한번더 곱할 거고 이런 식이잖아요 네. 그럼 빛을 몇번 통과하면 그러면 A 곱하기 0.81에 몇 제곱? 5 제곱. 오케이? 그럼 처음 밝기 몇 배니까 이 값이 얼마입니까? 0.81에 5 제곱이 얼마입니까? 하는 부 0 8이5제5를 치면 이렇게 계산하래 어,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다들 표정이... 표준... 야 뭐지? 렇게 이게 상이 힘들어. 음. 진짜 다섯 번 곱하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문제를 딱 봤더니 로그 값이 나와 있지 음. 그럼 로그 값으로 얘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거 70이 로그를 취했으니까 얘가 로그 얼마야? k가 될 거야. 네. 그럼 이 값은 뭔데? 5 가로의 얘는 3의 4제곱이니까 4 로그 3 마이너스. 로그 100이 얼마? 2. 오케이? 네. 근데 로그 3이 문제에 주어져 있어요. 0.48이라고. 0.48의 4배는 얼마입니까? 1.92 2는 마이너스 0.08 보하 된다. 마이너스 0.4. 얘가 뭐라고? 로그. 자두 번째 안 주어진 애가 있어. 0.39. 자 마이너스 0.4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하면 저 값이 나올까? 마이너스 1 플러스 0.6이거나 왜? 0.6이라는 수를 써야 돼.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 로그 3.99 는 얘가 뭐야? 뒤로 쓰면 로그 3.99 마이너스 로그 10은 로그 0.399 가 누구다? 로그도 다 K다. 그러면 K는 몇 배다? 0.39배이다. 자, 문제의 힌트가 나와 있어. 그냥 이거 다섯 번 곱하면 되거든. 다섯 번 곱하면 돼. 다섯 번 곱하기 싫으니까. 다섯 번 곱하기 싫으니까 문제를 거야. 0.399는 몇 배야? 39.9배지. 하나 어, 이렇게 괜찮죠? 하나 더 하고 정리하실 시간을 드릴게요 13번이요. 뭘줄까이 가운데 있는 얘가 제일 쉬우니까 얘가 제쉬게요 X 사이에 들어있는 로그 누구와? X 제곱과 로그 루트, 루트, 루트. X의 무엇이? 차가. 차가 정수 차 뺐더니 얘가 뭐야? 정수다 소수 부분이 같다 라는 해석을 한번 해요 두 상용로구의 소수부분이 같다 차가 정수다 차가 정수다 소수부분이 같다 자 일단은 요 녀석을 볼게요 그냥 정수다가 되면 되지 그러면 2분의 3 로그 x가 정수가 되면 되네 자, 이 문제는 소수 부분이 같다라고 쓸 필요가 없어서 사실은 이렇 그냥 정리합니다. 2분의 3 뽑혀버릴게요. 얘는 0과 3, 사이겠죠 그럼 이 값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정수값은 누가 됩니까? 1과 즉, 2분의 3 로그 X는 1 또는 2야. 로그 X는 얼마야? 오늘 날 너무 자극하시고 나 오늘 이상에 올라가는 애한테 마음의 상처를 받은 상태에서 지금 너희 여기 들어왔는데 눈에 힘이 풀려 있으면 되게 마음의 상처야 잠을 좀 깨기 위해 옆교실에 써놨어 여기 안 써놨으니까 졸리면 뭘 씹던 껌을 씹던 응? 치우면서 정말 좀 깨려고 노력을 좀해 보시던 제가 하자고요. 이렇게 정리 다 드립니다.